나이스. 쳐, 나이스. 나이스. 도저 버려. 그냥 도저 버려. 쪼하 쪼합쪼합 아이디가 마스터에서 떨어졌어가지고 대신에 이 공포에 숨마 아이디를 다시 마스터를 찍고 생성. 이제 목표는 금화입니다 금화 도전 이걸 들어온다고? 이걸 들어온다라 이걸 들어온다고 때 네,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하시고 싶으신 우리 올라프님 저도 그럼 올라프님 저걸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20분 먹어야지 야, 무지개 먹어야지. Fast b l 이러면 저는 윗바이기를 떠줍니다. 올라프가 아랫바이기를 먹겠죠? 어제 아, 지금 미드 이겨서 기분 좋거든요. 이놈의 자식 쉽지 않으시네 우리 올라프님 살짝 엑시던트인데 이러면은 어떻게 하냐 여기 들어가주세요 제가 올라프다 지금 성장 잘했어요. 그냥 계속 도망치세요. 처음에 올라프는 급한 건 올라프거든요. 아이고 이거는. 와 이걸 사라? 와개 잘했다. 어 진짜 이거 너무 고맙다 라이너한테 진짜로. 아니 쉐이 아직도 안 갔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천천히 정글링 해주세요 이렇게 먹고 육렙 찍고 이제 복수할 시간입니다 미드를 봐줄게요 미드를 <웃음> 너이스 Nice. 이거죠. 울라포한테 복수해줄 시간. 아, 리지 어? 제대로 움직여 볼까? 아, 나이스. 조쿠연 침착하게 해주면 됩니다, 침착하게. 올라프는 아마 지금 전령 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아래쪽 걸 먹어주고, 템 사고, 그러면 공이돌 거거든요. 이제 거기서 다시 운영해주면 됩니다. 잘하고 있어요. 비에고의 그 처음에 해준 그 희생 때문에. 작품이좀 위험하거든요. 나이스, 나이스 척을 처치했습니다. 납페드라배드 아군이 당했습니다. 제발, 제발 돌려 깔아. 아이 뭐야? 쉬 음, 공을 생각 못했어. 아, 그냥 뺄걸 빼는 게 맞았는데 괜찮아요. 저에겐 나서스 형님 있습니다. 나더스 형 믿고 조사보죠 아 다시 용탐인데 이러면 용도 먹혔겠다 그냥 위에서 하죠 천천히 급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데스만 안하면 나더스 캐리 각이 보입니다 다이게 욕심은 다이게 욕심인가? 여기서 딱돈이마우치네 <웃음> 어? 막세던데? 막세던데? 나서스 이거지. 그래 이거지. 좋아요. 시간 우리 편이야 날리겠습니다. 그냥 바로 붙어주는걸로 다냥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나눠서 스택 400스택 좋습니다 여기까지 시야 먹어주고 나이져버려 그냥 조져버려 이득 이득 이득 됐다 조져버려 어? 저거 줘도 돼요 기회가 없다 야, <웃음> 어, 나이스, 탈겼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너무 좋고. 이거 공포가 왜안 걸렸지? 갑니다, 형님들. 쫑. 야. <목소리> 아, 좋아요, 거의 다 이겼거든요. 갑자집중한대요 아, 근데 포기한 거 같은데, 포기한 듯와이겼폰전하어 좋구연 미드 차이 지렸습니다 이거 <목소리>